oh oh no yeah, yeah, yeah. oh yeah oh yeah. 난 너의 위성네 주에 맴돌지 그렇다고 네가 제향은 아니니 너의 멋대로 중심이 돼제 멋대로 굴면 안돼 어떻게 한순간이 떨림이 소리 없이 너의 두 눈을 가리니 너의 뜻대로 흘러가네 내게 상처를 주면 안돼넌네 생각만 하지 그래 뭐 그게 참 당연한 듯이 어리석게 너에게만 맞좋았던게날 괴롭히네 마지막까지 외롭게 할 말이 없어 go away 조명이더 필요해. 와를내 쟤네만 아프다니까. 넌 멋대로 만 나는 쟤는, o no, no, no, yeah. 너는 는 o no, no, yeah. no, 음, yeah. 띠아야, 띠아야. 내 멋대로 중심이 돼. 넌, 너만 생각해. 그럴 거면, o no, no, 나, y yeah, yeah. 음, 내 멋대로 굴면 안돼 멋대로 만해 넌넌 나의 예 m o 넌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a d y to go away 흠 m 이흠흠흠흠흠 o go 흠흠흠흠흠흠흠 나도 멋대로 할래비이 말로 워워 워워 워워 예 수발은 on f i r 네 멋대로 중심이 돼넌 너만 생각해 그럴까만 넌넌너 나의 음 띠아야 띠아야 네 멋대로 굴면 안돼 It was a lea.